아까 그 버스 말고 다른 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버스가 되게 많아서 어, 조금 복잡한데 한번 잘 찾아오겠습니다. b a to my luggage, right? 오케이. 와,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간다. 베스토치 타고. 제사고 도착했습니다 헬로, <놀람> 아, 살라마라기요 okay. right. 그 길이 너무 아직 포장이 잘안돼있어서힘들긴하더라고요아산인가 아, <놀람> 오늘은 기도하러 가고 ]Yeah.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살라마라기요 살라마라기요 왜요? 이 저는 치타 공원에 잘 도착을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먹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Assalamualaikum w a 안녕하세요, 다우입니다 I stayed in my other friend's house yesterday, but the problem is my MacBook's uh, screen is broken. Screen is not working, and he helped me to fix this. Yeah. I, I feel sorry because he paid everything No, no, no, so. it's not a big deal When you are in c h i t a g o n g your guest of c h i t u g o <laughs> n g is our responsibility uh, To take care of somebody who is uh, visiting c h i t a g o n g Thank you so much We do that, that's our uh, tradition yeah. Wow, 대 h 인데 Wow, He gave me the Korean halal food in here Wow, I miss k i m a lot Alhamdulillah Ma sha Allah You know why I, I give you this? You are taking authentic Korean food outside Korea for a long time That's yeah. why I can get o d you Thank you so much, bro It's Alhamdulillah, amazing n t e r e s t i n g This is Chita Gong i a i The most impressed part is this Kimchi We always e a t kimchi Bulgogi, 볶음밥 Bismillah i r Rahman i r Rahim I really didn't use chopsticks for a long time Bismillah. Oh. Kimchi with bulgogi together uh, It's so good, it's delicious mm. Yeah? I miss Korea so much 와, <웃음> wow, so n i c 이거 진짜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Most welcome. 음. o wow. o so d e l i c 아,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제가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맥북 고장나가지고 호텔도 예약해 주셨고요, 옷도 사주셨고, 옷 지금 이거 정말 좋은 분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방라다씨 제가 방라다씨 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Thank you. Don't know about it. Can you do this? <laughs> <laughs> very good. I don't know how to do it. b u r i e d to do it. Perfect. What's the... What is the name? Teheriwala. Teheriwala. Oh, Teheri. z t a g o is the best for the foods. Bismillah. Mm. Oh. The, the spice little... is really unique. Yeah, and the mustard smell is amazing. Mm. Oh, m s t Yeah. Potato? Mm -hmm. Just s t o h t s i o u c h Table is a bar, b a Is t h s o k for you? Oh, very, v e nice, very nice. Ah, thank you so much. h o Hello. h e l l h e l l i Hello. Hello. e l l o Hello. Hello. e l l o h e l a o e l Hello. h e l o h e l o h e o Hello. e l l o h e l e l o h e l o h c l l o e l l h e l h e l o h e l o h e l o h l l Hello. e l h e l a o h l o e l l o h e s h e l o e l o h e l a o h l o h e l o h i s is h e l l e l l o h b o Hello. h e l o h h o o e Hello. e d l o e l o e l o h h e h o l o o o l l o e h o l l o h e h e o h e e e l e h e o l o h l l o e 아아, 맛있겠다. 오르카보네 오우, 브렉풋. 짠. 와. 와. 땡큐, 땡큐. So 와, 저 지금 공원 왔는데, 저기. 택시 우버 불렀거든요 아까 근데 돈을 안 받으시네요 아지타공왜 이러는거야 도대체 나한테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요 지타공 사람들 아 힘들어 힘들어 여기는 이제 지아파크 라는 데고요 놀이동산 같은 데입니다 헬로 헬로 하이 나이스 미투 말라신 말라신 알함돌릴라 애들 너무 귀여워요 저보고 비투에 그냥 울어봤어요 걔네도 돼? 밭에서 에서 제 공원 끝나고 제가 펀잡이 사러 잠깐 모레 도 들렸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는 제대로 못 찍었는데 저도 사장님이 그냥 저 보더니 아또 게스트니까 이거 우리가 선물로 주겠다 하고 주셨어요 하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펀잡이또 선물로 또 받아가지고 너무 <웃음> 감사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지금 아직 전화 쳐다공고 있는데 여기 그 매니저가 저 보자마자 제가 여기 2 0안 있을 거라니까 공짜로 무조건 맨날 맨날 와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치타공에서 제가 지금 돈을 아까 방금도 레스토랑에서 이 친구가 밥 사주고 해가지고 돈을 진짜 하나도 었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고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쏘묻지 감사합니다 매니저 미스터 코딜 미스터 코딜 침대 매니저 도넛을 하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Please. Oh my god, thank you so much. Please. 여기서도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보기 때문에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밥스타니야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시타 보십시오. 외국인을 대접하는 도시로 아마 전 세계에서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What well, in top 10 country? Which country you want to put? Among the hospitality, uh, number 3 Turkey. Number 2? number t Bangladesh. Really? Bangladesh are so friendly. Oh my number 1? n e is? Cetakongian. Cetakongian. Yeah. Yeah. y really o wow. oh? <laughs> <Good. laughs> i n o go e c a m e a l l w good. y a good t i n g Wow. Wow. Wow. Wow. Wow. Wow. w o o w Wow. Wow. Wow. Wow. Wow. w o o w Wow. Wow. Wow. w o e w o o 햄버거 엄청 맛있겠어요 아 진짜 국즙이 장난아니야 맛있을 것같아맛 음. 음, 진짜 맛있어 와 아, 제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이 와아 완벽해 와 음. This is boneless chicken. Oh, chicken. Best plate with it. Chicken? How is it? h o n e review. I think I should come back to Bangladesh to eat your apple. Inshallah Inshallah, Inshallah. Inshallah. Inshallah. Not only you have to always stay at my house. Okay. No m t e w t Inshallah. Give v e y Push it. a Yeah. e a h o r o o Is it good? No bad option. Good? good? Good or not? <laughs> <laughs> wow. mm.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r i t t h a comment there thank you so much h e s the best s h e this the mention h e s the best share <laughs> yeah,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 oh t e r e t a n k o u oh there 그래서 친구 집에 또 잠깐 머물기로 했어요 일단 호텔에 좀 있다가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so much coming are you feeling at home here yes this is uh, he he invite d me his home And I stay, so it's very comfortable Alhamdulillah Movie. I'm happy that you are happy I'm r y comfortable yeah. Muslim brother Alhamdulillah t h We also feel so lucky to have <laugh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He's so funny He's so, He's so funny guy He's a funny guy He's a funny <laughs> <laughs> one. r 아, 네.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치타공이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 정말 이게 호스피탈리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잘 지내다 가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사랑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많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 되게 꼭 프렌드를 하다, 뭐또 이런 건 아니지만 별접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치타공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다음에 올 때도 무조건 치타공은 너무 원으로 다시 올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so thank you for w a t i h i n g c u v i've b e a l e e d r e l p my e s breaking to so tide of c